우리 서화의 세계에 아주 의미심장한 미결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최고의 명필로 꼽혔던 추사 김정희 그리고 원교 이광사에 얽힌 것인데요. 오늘 그 스토리와 함께 그들의 작품을 비교하고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두 분을 필생의 라이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두 사람은 서로 본 적도 없습니다. 원교는 1777년에 죽었고 추서는 1786년생이니 당연히 마주칠 일이 없었지요 그런데 왜두 사람이 그렇게 자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조선서의 최고의 클라스로 알려졌던 원교의 글씨에 대해 까마득한 후배인 추사가 비판의 칼을 꽂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원교가 누군지 아시나요? 추사에 비해서 너무 덜 알려진 면은 있으나 저는 이분 역시 우리 사회사의 보물 중 보물이라고 감히 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일전에 옥동 이서라는 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옥동이 창조한 한국 고유의 서체인 동국진체가 봉제윤두서로 이어졌으며 백하윤순 그리고 원교 이강사에 이르러 완성되었다고 소개했었는데요. 원교는 중국의 조맹부 왕이지체를 본받으면서도 우리 민족 특유의 개성이 잘 담긴 필체를 이뤄냈지요 그런데 그렇게 조용성을 갖춘 동국진체에 대해 추사는 혹평을 합니다 조선의 글씨를 다 망쳐놓았다 도대체 어땠길래 이런 평가를 한 것일까요? 우선 동국진체의 첫 주자라고 할수 있는 역사적 인물 옥동이서의 초서입니다 그의 자유분방함이 엿보이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왕의 집보다 잘 썼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가 쓴 서의 이론서 필결이라든가 동국진체의 창시자로서의 공로는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그 뒤를 이은 백화윤순의 행사는 어떨까요? 아주 멋스럽진 않으나 담담하고 막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심성이 드러나 있다고도 볼수 있죠. 그렇다면 동국진체의 최고봉을 이뤘다는 원교의 글씨는 과연 어떨까요? 그의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교의 해설은 당나라 시대의 구양순과 안진경의 혼합체로군요. 북위시대의 기세도 좀 들어갔고요. 다만 좀 뻣뻣하고 경직되어 보입니다. 수사는 원교 이광사의 글씨를 보고 이런 날카로운 비평을 던지곤 했습니다. 세상이 다 원교의 필명에 온통 미혹되어 금과 옥조처럼 떠받더니 참남하고 망령됨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외쳐 심한 말을 꺼리지 않는구나. 원교는 천품이 남보다 뛰어났으나 재주만 있고 배움은 없었다. 이 글씨를 보면 추사가 혹평을 한 이유도 알듯합니다. 하지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작가의 수준을 볼때그 사람의 어느 한 시절 작품만 보고 전체적 평가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독기 소린 비평을 날렸던 추사의해서 역시 제대로 읽지 않은 시절이 읽기 마련이니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원교의 그 다음 해설을 보겠습니다 그가 황무렵에쓴 글씨를 보면 내면의 풍모, 기계와 성품까지 훨씬 더 성숙해 보이죠 이전 글씨는 너무 꼿꼿해서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았다면 여기서는 강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중후한 카리스마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이것도 원교의 또 다른 해설 작품입니다 추사의 반야경과 비교했을 때 아주 팽팽해 보이죠? 이제 두 분의 서력이 최대치로 무르익었을 시점의 글씨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진 백년사에 걸린 원교의 해선은 정말 강력합니다 만경로 힘이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세월이 흘러도 무뎌지지 않았죠 다만 붓을 좀 일부러 흔드는 느낌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추사의 글씨로 넘어가 볼까요? 한전 말년에 속기와 집착을 다 떨어내버린 듯한 추사의 글씨입니다. 언뜻 보면 어눌해 보이지만 무딘 명검과 같은 것으로 천 개의 창을 끊어버릴 듯한 은은한 기세가 있습니다. 추사체의 진정한 위대함은 이런 글자에 있다고 볼수 있죠. 각각 독특한 향치가 뿜어져 나와서 해서만 보고는 도저히 승부를 결하기가 어렵네요. 이번엔 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교의 예서입니다. 원교는 한나라 예서 중 가장 예쁘다는 조전비로 등력을 한듯 하네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추사와 비교하기 곤란합니다. 추사의 예서는 완전히 레벨이 다르거든요. 계산무진 추사가 68세 전후에 계산 김수근이라는 이에게 써준 글씨입니다. 계산은 끝이 없다. 이건 명품중 명품으로 추사일생의 기념비적 작품입니다. 산을 뽑을 듯한 삼엄한 기세와 자유분방한저 배치를 보세요. 좌우로 흐르다가 갑자기 상하로 전환합니다. 그것도 간단한 자인 산에서는 단층으로 하고 복잡한 글자들인 무진에서는 복층으로 했죠. 여기서 그의 천재적 역발상 디스플레이 능력이 드러납니다. 즉, 무난한 평균보다는 개성을 더 중시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중노지실 이것은 추사가 버세게 써준 작품입니다 착그리는 대나무 화로가 있는 방 이런 뜻인데요 이 작품을 보아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틀에 메이지 않는 파격 사이에서도 글자 간에 그리고 획 간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죠 전서와 예서가 서로의 뜻을 품고 노가 흐릅니다. 제가 감히 평가조차 할수 없는 경지입니다 이에서에 있어서는 추사의 압도적 승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렇다면 전서는 어떨까요? 먼저 원교의 전서입니다. 오 이것은 일본필의 대가 당나라 이양빙의 3분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임서하여 등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단히 정밀해서 아주 강한 철사줄과 같은 필력과 균형이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추사의 전서는 어떨까요? 어, 추사는 전서를 단독으로 쓰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대신 예서 속의 전서의 맛을 풍부하게 녹이는 작품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추사의 예서 대련입니다 중간중간 글자 속에 전서의 맛이 너무하게 담겨 그것이 추사체를 기이하고 독특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설로는 비교가 어려워졌네요. 이제 진검승부라고 할수 있는 행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서의 명가의 심호는 행서의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는 기예와 학문의 부딪힘 감상해 보실까요? 우선 원교의 행서입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음향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거침없는 붓질에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확대해서 보아도 역시 전장을 누비는 장군과 같은 기계가 넘쳐 흐릅니다. 비백이나 갈필도 전혀 쓰지 않았네요. 그만큼 사엄한 법도 하에 최고의 붓과 먹과 종이를 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추사의 행서도 보아야겠죠? 역시 대단한 예술성입니다. 추사 글씨의 특징은 획의 굵기 변화가 무쌍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작은 편집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작은 글씨가 더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하나가 생명성을 품고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원교도 작은 글씨를 잘 썼습니다만 추사같이 획의 굵기 변화를 혹독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두 사람의 성품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원교는 현판이라는 큰 글씨에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불전 저 꿈틀거리는 획은 붓의 내밀한 힘이 획의 중심부에서 춤추며 요동을 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천불전 현판의 꽃땀 너머에는 추사의 글씨가 있습니다. 일로향실 아쉽게도 이건 예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역시 기가 막히네요. 원교의 또 다른 현판 작품을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정화 고요한 웅집이란 뜻으로 스님들이 고요히 정진하는 선방의 이름입니다. 눈이 번쩍 떠집니다. 이두 글자의 팽팽한 힘과 자태를 보세요. 음양의 배합도 훨씬 디테일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길고 짧고 떨어졌다가 밀집하고 넓고 좁고 빠르고 늦고 그 배합이 신묘한 경지입니다. 오른쪽 글자는 서있고 왼쪽 글자는 앞으로 달려갈 듯하며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살아있죠. 이런 음향의 대비를 느낄 수 있으면 서예 감상에서도 어마어마한 감시관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서예를 하시는 분이라면 감시관과 함께 실력도 도약하게 되죠. 원교의 침계루입니다. 정말 말문이 턱 막히는 글씨입니다 용과 뱀이 꿈틀거리며 등넝크를 휘가와 도는 느낌이네요 저도 이 누각에 앉아 하염없이 물소리를 듣고 싶어집니다 제 판단으로는 행서에서는 원교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추사의 현판도 기가 막히는 절품이 많습니다만 대부분은 예서죠 즉 추사는 예서 원교는 행서에서 압도적인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교는 행서보다 더 흘려쓴 초서에서도 거의 신적인 필법을 보여주는데요. 적토마를 탄관운장이청룡오월도를 비껴차고 평야를 질주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서를 보고도 수사는 준엄한 악담을 서슴없이 날리곤 했지요 촌스럽고 글자꼴이 가증스러우며 속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라며 말이죠. 수사는 평소 자신의 비평에 대해 이런 논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서화를 감상하는 데는 금강한 홍리수라야 그 진가를 가려낼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굳센 금강 역사의 눈처럼 무섭게 홍리수란 세금을 걷는 가혹한 관리의 손속을 비유한 것으로 비평의 양보심이나 비위 맞춤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죠. 수사는 또 평소에 문자향 서공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학문의 깊이가 중요하며 책을 많이 읽고 접한 사람은 글자에도 그런 우아함과 격조가 깃들기 마련이라는 주장입니다. 원교나 그 외의 서예가들에게선 그런 학문적 소양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의 말은 사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너무 주장하면 편벽때문에 빠질 수도 있죠 석봉이나 창암이나 원교 같은 이는 그럴싸한 사대부나 대학자는 아니었으나 필생의 노력으로 바위를 깎아내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내공을 이룬 존재들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수사의 아픈 일침을 받아야 했죠 살아서든 죽어서든 말입니다 원교도 이와 같은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마음의 바탕이 밝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학식의 도량이 부족하여 문기가 죽은 사람의 글씨는 제주와 필력이 있어도 안낙 글씨장이에 불과하다. 추사가 학식을 중요시했다면 옮교는 마음의 바탕까지도 거론한 것입니다. 추사는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공명에 대한 집착심 그리고 사람에 대한 차별심이 한겹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순조 30년에 김우명이라는 이가 올린 상소문에는 이런 추사에 대한 일침이 들어 있습니다. 김노경의 유사스러운 자식은 항상 반론을 가지고 교활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륜이 허물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추사는 날선 비평이라는 업을 자주 지었고 그 업보로 이런 쓰라린 혹평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김우명이 비록 정적일 수는 있다고 하나 추사의 직설이 아나무인인 요소는 있었다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추사가 일생에 바친 노력 역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배루 열 개를 바닥내고 붓천자루를 쓰고 버렸다고 하니 그 필력은 말할 바가 없겠죠. 하지만 원교라고 그런 공력을 쌓지 않았을까요? 지리산 천은사의 현판을 목도하게 되면 진실로 원교가 신필의 경지에 선뜻 다가섰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은사 자리는 원래 불이 자주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임이 숨었다 라는 뜻의 천은사라는 이름으로 이 휘호를 하였는데 그 이름값인지 필력덕인지 몰라도 그 이후로는 화난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글씨들은 각기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움직이고 있으며 발음 속의 통일과 조화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이 경지에서는 추사뿐 아니라 왕이지에게도 하나 굴릴 것 없는 웅자라고 판단됩니다. 추사와 원교 사이에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840년 정치 싸움에 휘말려 죽도록 권장을 맞고 유백길에 오른 추사는 가는 길에 대응사라는 절에 들리게 됩니다. 거기서 원교가 쓴이 현판을 마주하게 되죠. 대웅보전 이 글씨는 원교의 해서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봉과삼절의 기운이 어찌나 강한지 글자 속에 전류가 지르릉 흐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추사는친구버인 초이 전사를 옆에 두고 다시 그 독서를 뿜습니다. 아니 초이! 자네는 원교가 이 나라 글씨를 망친 원흉이란 걸 모르나? 자녀같이 안목 있는 이가 어찌 저런 글씨를 대웅전에 걸었단 말인가? 내가 새로 써줄 터이니 얼른 떼어버리게 50대의 추사 정말 성질이 보통이 아니죠 결국 그 글씨를 떼어버리고는 자신의 글씨로 바꿔 달게 했다는데요 이후 9년간의 빼절린 유배 생활을 마치고 63세의 노령이 되어 다시 대응사에 들른 모양입니다 그리고 초이선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전에 내가 떼라고 했던 원교의 글씨 어디 있는가 다시 달아주게 그때는 내가 잘못 보았어 그 인고의 세월을 가시나무 울타리 집에서 고독하게 지내면서 심성의 변화가 생긴 걸까요? 이 스토리의 진위를 두고 약간의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추사의 성품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짐작됩니다 지금도 대응사에는 추사의 글씨 또한 남아있습니다 유배 전 50대에 쓴 추사의 웅장한 필법입니다 역시 명불허전이네요 그리고 60대의 귀향이 아닌 귀향길에서 다시 같은 글씨를 썼으니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죠? 어떻습니까? 그 내면의 변화 느껴지시나요? 아래 글씨를 보면 살은 빠지고 공간의 여백은 확 살아난 것이 보입니다. 아마도 그의 기계와 집착, 공명심 등 내면의 군살이 쑥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조화로운 여백이 드러나지요. 역시 글씨는 내면의 반영인가 봅니다. 두 명필은 공통적으로 유배라는 인고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원교가 나주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있어오니 저를 죽이지만 말아주십시오. 분명 세상에 도움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그는 처형은 면하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무려 23년. 함경도 구령으로 유배 갔다가 전남 진도로 또 신지도로 떠돌며 글씨를 쓰고 가르치며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신지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그가 머물렀던 전남에는 그의 보석과도 같은 글씨가 꽤 남아있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살펴보니 결코 이렇게 평화된 채로 묻혀서는 안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사가 여러 차례 일관되게 타 서예인들을 맹비난해왔고 그 핵심에는 원교 이광사가 있었죠. 그 바람에 그의 글씨가 정말 수준 낮은 것으로 인식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원교를 조금 더 직시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추사도 보물이지만 원교도 분명 우리 예술계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 타타오 켈리아트가 이런 훌륭한 서의 명필들을 조명하여 다시 빛나게 해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